네 다음은 주한 외국기업 CEO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 GCEO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신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님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존슨컨트롤즈코리아 하운식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두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신임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분께 회사 소개를 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종서 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레몬드는 1865년에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그루노블에 설립하여 현재 155년 동안 5대째를 이어오고 있는 레이몬드 패밀리의 가족회사입니다. 현재 전세계 25개국 7200명의 직원들이 패스너 및 퀵커넥터 등의 부품들을 자동차, 일반산업, 의료,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레이몬드 코리아는 화성지 동탄에서 대개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용 킥커넥터를 주력으로 하여 여러 자동차 부품 회사에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아레이몬드 코리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하훈식 사장님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존슨 컨트롤러스는 135년 이상 된 글로벌 기업이고 어,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어, 저희 회사는 지난 135년 이상 지속해온 혁신적인 그 경험과 최고의 빌딩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빌딩 모니터링과 제어, 냉난방 공조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탐지 및 화재 진압 시스템, 보안 시스템, 실내 공기질 개선 시스템 등 빌딩 내 모든 설비와 시스템을 통합해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는 빌딩 관리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어, 한국은 어,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은 어, 경기도 성남과 부산에 가까이 있습니다. 어, 지방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여수, 부산 등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두 분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회장님과 부회장님 회사도 굉장히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엔 신임 회장단의 리더로서 내년도 자기협회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도 김종세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희 GCEO는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성장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협회는 주한 외국기업 대표님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경영지식 세미나 및 기업 간의 매니지먼트 성공 사례 시어 네트워크 친성 교류 등을 통하여 회원사 대표님들 간의 공감대 형성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신임 회장으로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모임의 외적 성장과 아울러 질적 성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는 회원사의 기업 규모나 인지도보다는 개별 회원사 대표자의 인성과 품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요. 비즈니스 목적보다는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인간미 넘치는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만의 강점인 주한 외국계 기업 마케팅 정보력과 경영 지원 컨텐츠 그리고 광범위한 외국계 기업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사 여러분들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저희 옆에만의 특화된 언론 매체 기능을 통해 회원사 대표님들의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조력에도 힘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는 저희 청년들 요즘 어, 취업 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청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질적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자 노력할 어, 예정입니다. 네, 김종사 회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하훈식 수석 부회장님께 활동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어, 새로 신임된 김종세 신임회장님과 잘 조력해서 우리 회표가 더욱더 스마트하고 더 지속 가능해지는 때에 대해 크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업무 환경에, 저기, 직면한, 이럴 때, 직면한 이때 수습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아주 특별한 책임을 느낍니다. 회원사 대표분들과 경영 이슈에 대한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교류함은 물론 대정부 제안 및 협력 또한 다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서로 경영 지식도 공유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또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 계시잖아요. 또 국내 기업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원하는 기업의 인재상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 회사의 기업 문화 인재상을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경력직 그리고 신입 직원 후보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저희 아레는들은 전스컨트롤즈 코리아와 비슷하게 어, 창립을 100년 이상 이어오는 회사들입니다. 아 m 문제는 창립 155년을 이어 보듯이 회사의 중요한 가치가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저희 아 m 문드의 중요한 문화이고요. 이러한 지속, 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통하여 회사와 직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 또한 그각 해당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 능력뿐 아니라 우리 기존의 팀원들 그리고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랑 함께 협력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네, 이제 하우식 사장님께도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글로벌로는 전 세계 한 10만 명 이상 임직원이고, 있 네. 그리고 한국에는 한 500여 명 이상 임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희는 다섯 가지의 회 해석을 같이 하는 게. Integrity first, 그다음에 윤리성 우선이 죠 purpose led, 목적 중심, 그다음에 customer driven, 고객 중심, 그다음에 future f o c u s 미래 중심, 미래 목적 중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one team, 이라는 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업 문화를 창 t 하고 m one team, one team, one team, one team, one team, o n 잘 경청하고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미래를 향하고, 향하며 고향하한 그 팀으로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회사가 찾는 인재사항입니다. 네두 분께 회사 인재사항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운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두 분께서 내년 사기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시면서 협회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두 번째 주한 외국기업 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터넷 뉴스 매체 주한 외국기업 뉴스 GEN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년 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